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이사를 위하여 이례적으로 오토바이를 빌려 운행하였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5 가합 556208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가, 이사건 특별약관에 의하여 면책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이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2006년 12월 20일로부터 약 4년 3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인 2007년 9월 15일, 2009년 2월 2일부터 각약 3년 6월, 약 2년 1월이 경과한 후 체결되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그때로부터 각약 8년 4월, 약 7년 7월, 약 6년 2월이 경과한 후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훨씬 이전에 운전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사고 발생 당시에 이륜 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운전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지에 G에 근무하였으나 지에서 업무상 이륜 자동차를 이용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위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가 망인의 이륜 자동차 운행을 목격한 것은 한 번에 불과한데 위 G에서 같이 근무하던 위 H도 망인의 이륜자동차 운행을 거의 목격하지 못한 것은 망인의 이륜자동차 운행이 매우 드물었다는 뜻입니다. D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 이틀 전에 망인의 이사를 위하여 망인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H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망인이 이사를 한다고 하여 일찍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이에 비어보면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 무렵 이사를 위하여 유례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나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쟁점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인 망인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는지 여부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지휘에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인정사실만으로 위와 같이 망인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사실이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망인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쟁점 피고에게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기약 해지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위인정사실만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곤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